안녕하세요 소하입니다 보통에서 마름이가 되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술을 적시는 것도 사랑해서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통에서 마름이가 돼보려고요. 운동은 헬스와 필라테스를 합니다. 다이어트 1일차 몸무게는 4 9 6 k 제 키가 155여서 50kg까지가 맞은 우선이에요 점심엔 친구랑 다이어트용 파스타이 야무지게 먹었어요. 오후 3시에 허기가 져서 밥버거 뚝딱 먹고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왔는데 배가 또 고프더라고요 집 가는 길에 싱싱이 유혹을 꾹 참고 저는 걸어갑니다 저녁 10시 반에 닭가슴살에 과카몰리 야무지게 먹었어요 다이어트 1일차 끝! 저는 지금 유산소를 조지로 갑니다. 어제 필라테스 PT를 받다 가지고 몸이 조금 아파요. 시원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헬스장에 도착하면 유산소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 해주고 본격 런닝머신 타임 고고싱 아직 기구를 사용할지 몰라서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고 있어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40분에서 50분 공복 유산소를 매일 하는 게제 목표예요. 빠르게 걷기, 천국의 계단, 사이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날은 슈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머신만 했어요. 아침밥 안 먹는 대신에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 음. 먹는 루틴이 생겼는데 개이득 음. 존맛탱구리입니다 점심은 쌀국수를 먹고요. 1인분에 350칼로리.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다이어트야. 와우. 저녁은 새우 감바스. 오늘도 헬스장 출근 완료했습니다 이 집은 모두가 인정하는 커피 맛집이라 오늘도 한잔 먼저 때려주시고 필라테스 수업하러 갑니다 필라테스 처음 해보는데 필레니로서 느낀 점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엄청 부들부들 거린다 두 번째로는 몸의정렬이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아직 고난이도 동작을 하는 게 아닌데도 엄청 떨리더라고요 자세를 유지할 땐 그렇게 힘들더니 자세를 푸는 순간 또 너무 평온해지고 땀도 별로 나지 않아서 오잉?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걱정은 노노였어요 다음날 어떻 힘들 정도로 배의 속근육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제가 등근육이 정말 없어가지고 팔살도 잘 찌는 체질이거든요. 저도 이제 환한 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필레니에서 필레니 한번 가보자고 점심은 간단히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었고요. 집에 있는 칠리소스 추가해서 냠냠 쏘 so 굿. 오늘 대학 동기모임이 있어가지고 곱창을 먹으러 가요 곱창을 먹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식기를 했다고 해도 거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곱창을 먹으면서 술을 마실 거니까요 근데 술은 세로로 마시려고 해요 그게 0칼로리인 거 아시죠? 오늘 살짝 변수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제가 애겼을때 그 놀다가 다쳐가지고 이가 깨져서 크라운을 씌웠던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하다 보니까 15년이 넘게 지났죠 오늘 운동하고 오전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원래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큰 치료를 할줄 몰랐어요 약속이 있는데 혹시 술 마셔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술을 마셔도 된대요 근데 어찌 됐건 술은 염증을 항상 유발하는 놈이니까 한한 한 잔에서 두잔 정도 아주 조금만 먹어보려고 해요 앞니를 최대한 쓰면 안 돼가지고 빨대를 사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목구멍으로 넣어서 술을 마셔볼까 어찌 됐건 저는 곱창과 적시러 가보겠습니다 따이 아 따라줘 일주일 새해 순간은 금요일에 곱창을 먹는 거고 주일에는 꼭 먹고 싶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름을 너무 좋아했어요. 곱창도 좋아하고, 닭껍질도 좋아해서 엄마가 못 먹게 했는데 저의 식성을 이기실 순 없었어요. 오늘은 곱창도 먹고, 술도 먹고, 계속 먹고, 세잔 먹고, 케이디저트인 볶음밥까지 뿌셔뿌셔. 이차로 1L 맥주 파는 곳을 갔는데 빨대가 없어서 거의 못 마시고 대신 안주만 겁나 먹었어요. 원래 이렇게 다이어트 3일차 만에 입이 터질 수 있는 건가요? 여튼 오늘도 행복했으면 되었다. 다음날 바로 유산소화를 헬스장 뛰어왔어요. 1차로 빠르게 걷기에 30분 하고 2차로 사이클 20분 달렸어요. 어제 먹은 걸 태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 달려. 땀도 주룩주룩 나고 공복 유산소 역시 최고. 대망의 몸무게는 0.7kg 빠졌다구요. 다음주는 인바디로 본격 근육량 체크 들어가니까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